자... 올해도 미더덕회... 아 자, 사랑하는 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아, 미더덕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매년 철되면 먹어야 되는데 이 미더덕회는 한 2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6월까지 해가지고 좀 회로 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철이라고 하고요 어, 그동안 제가 이제 통영 쪽에 그 미더덕회를 좀 많이 주문해서 먹었었는데, 뭐 댓글을 확인해보니까, 아, 미더덕회는 마산, 진동 이쪽이 거의 원조인데, 아, 너무 통영 거를 사람들이 좀 먹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 마산진동, 어, 상품이 이제 마산진동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마산진동 어, 미더덕회를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제가 어, 구매를 요만큼 양이, 그, 원래 그 손질 안된건 22,000 얼마고, 22,900원? 그리고 손질을 해가지고 오는 거는 요만큼 양이 2 9,900원 음, 어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요만큼 양이 33,4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 어, 구매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더보기에 기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소주는 어, 마산에서 왔으니까 마산 경남 쪽에서 먹는 화이트 소주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음, 자, 요 주먹밥이다 이거 진짜 매운 오돌뼈인데 이거 목포 오시면 나중에 꼭 어, 한번 드셔보세요 맵고 짭짜름한 게, 아 건강에는 안 좋은 맛이지만은, 최고예요, 네. 자, 저, 접시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예. 뽕. 에, 맥주 한잔 해야겠다, 그럼. 자, 먼저, 제일 먼저는 맥주 한 모금 시원하게 하면서, 요돌뼈 주먹밥. 음. 소주 한잔 따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삭 야, 이 향은 진짜 멍게향처럼 바다 내음 향이 싹 나고 이 껍질에는 오도가삭한 식감이 어 턱부터 치아 이런 걸 굉장히 또 만족시켜줍니다 와... <웃음> 이거야 날짜 이걸 기다렸어요 아. 좌상 준비됐습니까? 진짜 이건 이철의 날 위한 음식인 것 같아. t 응. 아 ô i t 아, 조상님, 감사합니다. 자, 오독소리 중간에는 이렇게 대사 한 번씩 치면서, 이 오돌병. 어휴, 사짠 아, 아 리찬이 감사합니다. 네, 사사. 완주금 뭐 상관 없습니다. 음. 어? 사사 아어 好 거품이 많이 난다. 아. 또 싸자. 아. 음. 자음 아응에 아우 음 아우, 쭈, 맥주를 잔 들고 있으니까 맥주가 거품이 너무 많이 하네 어. 아 여러분, 이 화로닭발 계란찜 요거는, 이거, 이런 거 주문하면은 서비스로도 주지만은 진짜 물 많이 들어간 그전자레인지에한 계란찜인데 요게 보들보들 하면서 젓가락으로 잘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약간 계란탕과 계란찜의 중간 느낌인데,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웃음> <웃음> 어우, 보들보들 하면서 맛소금 느낌도 딱 있고. 음...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랑 같이 하고 있는데 라이브에 채팅이 많아가지고 남은 안주는 우리 또 라이브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사장님들 이 계절에 대철 음식은 진짜 꼭 괜찮은 거는 다 드셔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봄 봄부터 약간 초여름까지 맛있는 이 미더덕 회 이거는 한번 꼭 한번 좀 드셔보시길 제가 조금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자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남은 안주는 우리또 라이브 소통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먹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